ISTJ와 데이트할 때 똑같은 패턴대로 움직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. 물론 ISTJ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지만 이게 잘못 굳어지면 데이트가 단조롭다는 느낌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맛집, 카페 이런 곳은 기본적으로 생기지만 중간중간 ISTJ가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곳들을 탐색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곳들에 대해 미리 떡밥을 뿌려놓으면 ISTJ가 받아줄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가자고 하면 당황할 수 있지만 미리 안내를 받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본다면 마음이 놓일 것입니다 그렇게 ISTJ에게 데이트 장소도 사전 예고로 한다면 정말 취향에 안 맞는 장소가 아니라면 대부분 승낙할 것입니다 오 n 도시 u l 주 o s h i chang hajuoshi yasagem s h e n a d a d u k d k j y u n g s n yul tong h i s t j j u i honin shingo hashi g l g h t j world membership a i h vlog asmr d u n total n e g a i benefit yul n u l e s u i